네또 크리스마스 그 누구에게나, 그 누구에게나 오는 날이니까 또 한국어로 준비를 했습니다.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.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죠. <웃음> 사랑의 힘이죠. 나저 밭에 가자고 싶다아 노래 너무 어려워요 이 노래. <웃음> 아, 진짜 웃겼어 시 갤럭시. 갤럭시. 갤럭시. 갤럭시. 갤르시 갤럭시. 갤럭는 갤럭시. 갤 이런 복층이 있었습막생있안 올라가겠지. <웃음> 하얀 눈 내리던 날에 우리들의 이야기는. i h o n n a h e 직관적인 말해주는 느낌 일단 모든 파트부터 끝났잖아 이것을 하얏둔이 내린 것같 이제 이야기야 이야기다 어. 왜 이렇게 딱하 넘쳐버린 그러니까 다좀 어려운, 좀 어려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도 어, 좋아 그말 그 끝에 보면 은그 넘쳐버린, 시린, 슬픔을 아프게 견, 겨... 그러니까 슬픔을 아프게 견뎌내고 있었군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음, 그러니까 넘쳐버린 그래서 이게 시간 속도 넘쳐버린 그 그렇게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렇게, 그렇게 표현한 건막 물이 넘치듯이 눈도 막 넘치고 그거를 슬픔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... 그걸 슬픔이라고 어, 표현을 이제 그거를 생각을... 하면은 이제 또 무슨 얘기 하려고 이거를 겨울에만 쓰시면 안돼이팔들도 좋은 건 없는 건 시간이어서 우리 약간 패키지로 가져가자. 넘쳐버린 약간 이제 가져갈 거면 너는 조그맣게 시키면 안 되셨을까? 패키지 일본어 발음보다 한국어 발음이 조그 어려운 거아야어려어려아 근데, 근데 익숙하지 않아 으각 아니야? 일본어 먼 하니까. 뭐. 그럴 수도 있지, 아무래도. 아, 약간 신나는 겨울숨도 음, <목적> eager... <digest>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아 근데 나 좋아. 아 진짜 이 너무 좋아. 이네인로지 오지? 영원 영원의한 조각을 이렇게 떼어놓은 느낌. 이 진짜 마음에 들어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 크리스. 아 그래. 나이 뭐 완전... 뭐. 뭐. 그래? 그그 그래? 노래 처음 듣자마자 o m e to 리 e 스 l you. I 진짜 창작 t a song. 진짜 더 좋을까. 그렇지 n g I am not a s o n 그 I 물에 대한 그 a s 함 n 이 노래 m not a s o n 음 I am not a song. I am not 그 song. I am not a song. I am not a song. 나제 m not a <웃음> 그생각하면안들나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녹음 시에서 멘탈 나가서 근데 진짜 여기서 이 노래 다음 녹음, 녹음이 소영돌이었어요. 아 소영돌이 그래서 2절 벌써 그 낮게 부른 파트를 아. 높게 불러야 되는 멤버분들 준비되셨나요? 네! 넵! 네? <웃음> 파이팅! 세, 세, 파이팅! 세, 세, 파이팅! 파이 <웃음> 네, 네, 아이돌 축하라 많이 사랑해주세요! 대박! 사랑의 힘!